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더뉴아반떼 AD 순정 풀 LED 헤드라이트 튜닝입니다. 할로겐 사용으로 출고된 더뉴아반떼 AD입니다. 헤드라이트 모양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삼각대라는 귀여운 애칭이 있는데요. 할로겐의 어두운 밝기와 노란 불빛 대신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야간 시야를 개선하고자 입고되었습니다. 전유아반테이드는 전조등 사양에 따라 2등식 또는 4등식으로 구분하는데요. 할로겐에서는 하나의 광원에서 셔터막 작동 유무에 따라 하향등과 상향등을 구분 짓는 2등식 바이펑션 타입을 사용합니다. 전조등 시험기를 이용해 조사각 및칸델라수치를 확인합니다. 운전석은 좌측 하향으로, 동송석은 우측 하향으로 심하게 틀어져 있네요. 전방을 비추고 있어야 하는데 양쪽 모두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어 야간 운전시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비춰지는 곳의 밝기를 측정하는 칸델라수치는 양쪽 모두 양호한 편이네요. 준비한 부품들은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입니다 풀 LED 사양 헤드램프입니다 흔히 일컫는 4구짜리 LED인데요 바깥쪽 두 개의 프로젝션이 하향등, 안쪽 두 개가 상향등입니다 LED 사양에 맞는 정션 박스입니다 할로겐과 LED는 전원 제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양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해야 죠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 후 캡을 씌워 접촉을 차단합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와 헤드램프들을 탈거하고요 한가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헤드라이트 커넥터 양쪽 모두 작업된 흔적이 있습니다 배선들의 연결 상태 및 마감이 불안해 보입니다 해당 차량은 사고로 인한 범퍼 및 헤드라이트가 교체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된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배선 연결 상태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규 리피어 커넥터를 사용해 작업을 진행합니다 모든 배선은 납땜과 수축 튜브를 이용해 튼튼하게 결속하도록 했으며 콜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꼼꼼하게 감싸 외부 이물질이나 물로부터 배선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LED 구동에 필요한 신규 배선도 마찬가지로 작업 후 전용 홀타이를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 및 자리를 잡아주었고요 깔끔하죠?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헤드램프입니다 할로겐과 LED라는 광원에 따른 차이 2등식과 4등식에 따른 구조적인 차이도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외관이 아닐까 싶네요 사양에 따른 디자인적 차이점이 매우 뚜렷한 편입니다 이제 실내작업입니다 기존 정션박스를 퇴거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부품으로 겉으로는 두 부품이 모두 동일해 보이나 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양에 따른 전원 제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션박스 역시 필요 사양 부품으로 매칭해줘야 하죠 신품을 장착합니다 순정 핀사비을 통해 커넥터와 확실하게 연결되며 명테이프로 테이핑해 잡소리를 방지해주었고요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시켜봅니다 하향등과 상향등 모두 시원하게 잘 들어오네요 보호필름을 제거 후 전조동 시험기에 차량을 정렬해 조사각을 측정합니다. 양쪽 모두 제각각이죠 신품이라 할지라도 서스펜션이나 타이어 크기, 차체 자체 자체의 미세한 차이 그리고 신품 헤드램프 부품의 조사각 세팅도 디폴트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할 차량 상태에 맞게 조사각을 맞춰줘야 합니다 참고로 플리커링으로 인한 LED 깜빡임을 관련 차관마다 말씀드리는데요 LED를 촬영하면 깜빡깜빡거리며 찍히는 게 바로 그 현상입니다 차량 상태와는 무관하며 LED의 특성과 촬영 계기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육안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이죠 실제 LED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와 같습니다. 이제 조사각 조절입니다. 할로겐 HID LED 모든 광원을 지원하는 전조등 시험기인데요. 조사각은 단순히 벽에 비춘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조등 시험기를 통해 작업해야 합니다. 잘못된 조사각은 선행 및 맞은편 찬량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을 경우 제대로 된야간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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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2021년 9월부터 전조등 검사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과거 주행비이라 불리던 사양등을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나 변환비이라 불리는 하향등으로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등을 기준으로 조사각을 세팅해야죠 상황별 라이트 점등 모습을 확인해볼까요? 더뉴 아반떼이지는 수동 레벨링 디바이스를 사용합니다. 크래쉬패드 좌측 레버를 돌려 전조등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식이죠.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개선된 야간시야는 물론이고 라이트 색깔과 디자인 차이로 인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작업과 관련된 폴트 여부를 체크합니다. 깨끗하게 잘 작업되었네요. 실내 연막 살균을 끝으로 차량을 출고합니다 이상 더니아반드 AD 순정 풀 LED 헤드램프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